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에 지금 오픈하기 전인데 아주 아주 신기한 일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. 스마일러에 지금 크로코다일 개코, 무리시 개코라고 하죠? 이 개코가 들어왔는데요. 이 개코 오늘 살짝을 청소하려고 보니까 두둥, 이렇게 알을 낳았네요. 보이시나요? 저 위에 어떤 친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네마리의무리시개코가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을 낳았답니다 아주 알이 지금 크기가 아주 작아요 제 손톱 크기보다 작아요 이렇게 두 개를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낳았고요 이렇게 저희 지금 사육장 안에는 이렇게 스폰지 매트 같은 걸 쓰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그 위에 나왔기 때문에 알이 무사히 저렇게 나아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친구가 나왔는지 아주아주 아주 궁금하네요 이렇게 스마일러에 오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, 스마일러의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